오늘도 수혜변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타이모스님께서 하시는 인사 말씀을 계획하면서 함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에 살았던 경험 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제 손가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3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살았던 적도 있는데 조금 더 많이 6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꽤 많이 살았었는데 무려 열흘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지금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우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외국에 며칠 갔었던 것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행 갔다 온 것이고 잠깐 다녀온 거고 한번 찍고 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시 떠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선들을 출애고 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바로 가난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해주셨던 그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11일 정도만 꾸준히 걸어가면 갈수 있는 그 가난한 땅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 광야에서 꽤 오래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오래 살면서 제법 적응도 하고 나름대로 사람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는 사실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수요배 시간에 계속해서 광야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이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힘겹게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만을 숨기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어떤 병이었냐면 애굽병에 걸렸었습니다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은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굳이 불러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맨날 맛도 없는 만남만 먹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불평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왕 바로를 그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사으려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다른 주인을 섬기려가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주인을 다른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주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른 주인의 정체는 바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우리는 물질,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두 주인을 겸해서 결코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군인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내일은 전쟁 중인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내일은 B라는 라이벌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또 A라는 회사에 밤에 와서 일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두 주인을 같이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기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혹시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은 없으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섬기지는 않는다 나는 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혹, 혹 이를 미워하며, 미워하며 미워.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여기며 저를 경이여기미라 혹시 돈을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돈을 싫어한다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싫어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이 돈이라는 것이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이 돈이라는 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비교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만몰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두 주인이라는 대상을 놓고 한 대상은 하나님 또한 대상은 돈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가지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돈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절대로 만만하게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녀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든지 빌리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돈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에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로비에서 한, 한 사람당 1 0 0만원씩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받아갈 사람 아무도 없을 아무도 겁니다. 우리 누구나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면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틈타게 되면 이 돈이라는 것은 금세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맙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돈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고 맞는 것입니다 본문 아니지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땅에 보물을 싸두지 위하여...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아두라 땅에 보물을 아두는 것과 하늘에 보물을 아두는 것은 둘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다 자신을 위해서 한쪽은 땅에 보물을 쌓고 한쪽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데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보물을 땅에 쌓으면 그 보물은 좀과동록에 해하고 또 도둑이 그것을 훔쳐갑니다 보물에 좀이 들고 또 동록, 녹이 슬어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 그것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늘에 쌓은 그 보물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 돈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에 보물을 쌓으면 마음이 땅에 있게 될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두고 땅에 마음을 두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돈이 었으면 어떻게 염려합니까?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겠습니까? 지나 라인하트라는 호주의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호주의 억만장자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여성입니다. 돈이 여섯 번째로 많은 여성입니다. 얼마나 많냐면 291억 달러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하면 38조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의 양 4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분의 재산에 38조 원이라는 재산에 이자율을 4%를 친다면 하루에 쌓이는 이자가 42억 원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거나 유튜브만 봐도 42억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돈을 가졌으면 욕심이 없겠습니까? 돈에 대한 불안이 없겠습니까? 이분은 수년 동안 자신이 낳은 세 명의 자녀들과 법정 소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기 싫어서 38조 원이라는 재산을 가진 분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몇년 동안이나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10일에 미국에서 자산 규모가 16이나 되는 기업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은행이 가졌던 재산이 얼마냐면, 자산이 얼마냐면, 272조 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40%가 넘는 금액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서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 돈이 순식간에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이 적어도 염려 돈이 많아도 염려 항상 이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염려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돈 때문에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를 살기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엄청난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는 결코 그렇게 헛된 것에 허비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그 반복대로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2절 28절입니다. 가실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장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새와 백합와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1%도 온전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백화파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보다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1절3 2절 같이 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이 예, 성북에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염려라는 것은 허락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4살입니다. 말이 조금 느렸었는데 조금 이제 말이 조금 늘어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빠 저거 사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빠 저거 사줘. 내일 사줘 이렇게 말합니다 TV에서 막 장난감이 나오거나 길을 가다가 맛있는 게 보이거나 그러면 무조건 아빠 사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저거 안 사줄 거지 아빠는 돈 없으니까 저거 못 사주지 라고 면서 말한다면 제 맘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사달라고 해서 사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아들이 아빠가 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빠에게 요구한다라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기복신 를 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빠가 비록 장난감을 당장 안 사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빠 사줘 내사줘라고 네 말하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할때 기뻐하시며 기꺼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빠인 하늘 아빠에게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이것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나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주역할 때그 천당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좀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왕국 이 왕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국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그 주님께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둘다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커져가고 확장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하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신 을 받는 통치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그것은 돈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가신 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일에 주님만 섬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그의 의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른 색으로 강조된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무엇이 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그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하면 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지 않습니까? 먼저 돈을 구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니라 하는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에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다는,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지금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 계획이 틀어질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는 망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호사비처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있었던 수백 명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그들은 줄이지도 않았고 옷이 헤지지도 않았고 인구가 줄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이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책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지도했던 한 청년부 자네,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교에서 이제 기말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데 답을 못적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시험을 치고 나간 학생들이 복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의 답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썼을 건데 이 자매는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너 왜, 왜안 썼냐? 네가 일부러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쓰면 되지 왜안 썼냐고 라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좀 전에 좀 쓰지라고 말했던 목사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뒷일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이 자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학기에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로 무엇을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급한 것입니까? 급한 것,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때 염려는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경고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보시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염려 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가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장 보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가장 보뜬 삶을 살기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